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어,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테이블의 컬럼 정보에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하나씩 씩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몇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예, 이렇게,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것을 저희가 DSC 명령을 이용해서 구조를 한번 봤습니다. 이걸 띄워놓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어, 보면서 참고하면서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컬럼에 맞게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대소문자를 좀 가려서 제가 어,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insert, insert into s e r 라고 해서 테이블 뒤에 명에다가 저희가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sert into 라고 하면은 내가 이 테이블에다가 정보들을 집어넣겠다 라고 이렇게 명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컬럼이 있는 거 하고 맞춰 줘야 합니다. 예, 맞춰 줘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밸류 어, 값을 밸류라고 어,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밸류라고 한다면은 밸류 내가 집어넣겠다. 밸류스넣고요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임의로 둡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어,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든 php로 웹페이지로 만들면은 거기에서 웹페이지를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테스트로 어, 한두 개 정도 집어 넣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 값은 어, 사원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원 번호를 뭐 001부터 이렇게 지정해 줘도 되고요 그래서 001이라는 데이터 첫 번째 사원이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다가 어, 테스트라고 하나 넣을까요 테스트 사원 한명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저희가 데이트잖아요 그래서 날짜형이죠 날짜 같은 경우는 2020년 06-20일 날 내가 입사를 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같은 경우는 기본 포인트 뭐 100포인트를 하나 주겠다 뭐 아니면 뭐 사원급은 100포인트 그 다음에 뭐 대리급은 200포인트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한다 라고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입니다 s-oll -E 서울로 해서 저희가 하나 데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점이죠 지점 그래서 엔터 치시면은 이제 하나 한 명의 데이터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 들어갈 때도 키보드 위쪽을 누르시면은 음, 두 번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밸류하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이제 두 번째 사용자죠 네, 두 번째 사용하고 두 번째 사용자는 테스트가 아니고 홍이라고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자는, 어, 한 2000, 이분은 조금 된, 어, 분이고요. 그 다음에 5월 20일 날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그러면 5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부산.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점은 지금 현재 서울과 이제 뭐, 부산에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뭐,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 넣습니다. 음,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갔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는 이제 셀렉트라는 구분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풀 r 멤버랍니다. 그래서 풀 r 멤버,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어 그래서 엔터를 치시면 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요늘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몇 가지 하다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두 개가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어,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 지금 현재 데이터가 정보가 이렇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한 다섯 개 정도 에, 지금 현재 두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한세개 정도 더 한번 만드시면은. 어, 뒤에 거또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좀 데이터가 좀 많아야 뭐가 있어 보이겠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같이 이렇게 인서트 하신 다음에 전 앞에서 좀 만들었고요. 이제 나머지 또 다섯 번째 거 저희들이 음, 여기도 이렇게 만들고. 어, 이렇게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 예, 또롬 멤버를 하시면은 이렇게 다섯 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앞에 거좀 제거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조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어, 조회는 되게 중요합니다. 어, 왜그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테이블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웹서비스에서도 그런 셀렉트 프롬 멤버 올 가져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특정한 사용자들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붙여가지고 가져오고 싶어요 네, 그랬을 때는 뒤에 이제 회열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조건문을 뒤에다가 많이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활용을 하게 될 건데요 모든 것을 다 다루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만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 어, 기본적인 걸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테이블을 또 어떻게 지우는가 여기 있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 정보들을 어떻게 지우는가 좀 그것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m b 멤버스 한 다음에 멤버 한 다음에 회원문이라는 것을 붙입니다 이제 조건을 붙이는 거죠 예 조건을 붙이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뭐 회원넘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어떤 직원 번호가 몇 번인데 직원 사원 번호가 몇 번인데 그 사원 번호 정보가 뭐예요 뭐 이런 정보들을 서비스에서 개발하고 싶어요 그러면 은 회어 넘버 그 다음에 내가 요 사원 번호가 몇 번이냐 라고 지정을 할때 이제 002번이라는 사원 번호를 내가 알고 싶어 넘버값 그랬을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은 2번에 있는 사용자의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만 저희가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음, 그리고 만약 이 회원이 어, 뭔가 퇴직을 했어요. 음, 퇴직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예, 지워야겠죠. 예, 지워야겠죠. 사원을요. 물론 이제 웹서비스로 개발을 할 때는 이것을 딜리트라는 것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커리문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운다고 할 때에는 다우리지 이거들 딜리트를 해 주셔야 겠죠 자 그래서 앞에 딜리트는 쉽습니다 이렇게 딜리트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풀업 멤버에서 스 멤버에서 딜리트를 하게 될 건데 몇번 멤버에서 할 거냐면은 사원번호가 2번인 어, 사원번호에 딜리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딜리트를 해 주시면은 커리문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한번 이제 딜리트 됐는지 확인을 할 때는 예, from m 라고 이렇게 해서 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중간에 저희가 이제 딜리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넘버값도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뭐 나중에 후에 저 기회가, 기회가 되면은 어, 한번 같이 배우, 배우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이블에다가 정보들을 데이터를 넣고 그 다음에 회원문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정보들을 원하는 것들만 확인하는거 예, 조건문 잠깐 간단하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요 조건문에 따라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까지 이렇게 어 배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